잊을게란 노래를 강좌해달라길래 저는 당연히 우리 윤도현 밴드의 아침에 눈이 떴을 때 너는 너해 윤도현 밴드 잊을게 줄 알았는데 뭐 키드와인 키드와인 키드 어린애 와인 와인. 와인. 키드와이님의 잊을깨라는 노래를 강좌 한번 해보도록 하려고 했는데 저는 윤도현님의 잊을깨가 더 좋아가지고 윤도현님의 잊을깨를 강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려고 랬는데 키드와이님을 좋아하시는 분들과 이, 노래 요청, 이 노래를 요청하신 분께서 저를 싫어하실 것 같아가지고 한번 키드와이님의 잊을깨라는 노래를 강좌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왜저 순도 안 쉬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지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나왜 이러고 있는 거야.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분세주인입니다 메르와 바살라말로 모도 기타 영상입니다. 오늘 강좌 드리고요 키드와인님의 이즈게라는 노래 강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를 치신지 얼마 안 되신 분들과 기타를 좀 치시는 분들을 생각을 해서 코드 난이도를 두 가지로 조절했습니다. 그래서 치신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요. 깨포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필요하겠습니다. 볼까요 아, 깨포깨포를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꾸주 되는데 어려운 거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코드좀 비슷할 겁니다. 첫 번째 코드 B 코드입니 자, 6번 줄 막아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잘 막아봐. 죄송합니다. 그래서 1번 손가락으로 끝으로 이렇게 찌르시면 됩니다. 그쵸, 다음 코드는 f 다음 코드 F샵. 그 다음 코드는 G샵 마이너입니다. 그쵸, 이렇게 잡아주시고 1번 손가락 다 누르셔야 돼요. 다음 코드는 이 코드 는 쉬워요. 그렇죠 이렇게 네. 네개입니다 그리고 이제 좀 기타 치신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요. 이렇게 포켓볼로 사용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 꽂아주시고요. 코드 되게 쉽습니다. 첫 번째 코드, G 코드. 다음 코드, D 코드. <웃음> 쉬워. 다음에 이만 원인데 1번 손가락만 여기 눌러줄게요. 자, 원래 1번 손가락 뗀거 이렇게 잡잖아요? 근데 이렇게. 다음에 C 코드. 코드는 요렇게 네개밖에안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칠수 있는 코드 버전 두 가지로 경험에서 두 가지로 변하시는 걸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나는 이 코드 치는 게 아니더라도 어차피 코드 네개밖에 없잖아. 좀 외워서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죠? 자이 키드와이님의 잊을게라는 노래 같은 경우는 코드가 네개밖에 없으니까 오른손 주법으로 여러 가지를 조져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총세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아마 처음에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것도 윤도희님의 잊을게라는 약간 오마주한 건가? 비슷하게 좀간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윤도희님의 잊을게라는 노래를 듣고 자라서 그런지 그게 느낌이 맞지 않았을까? 그래서 오른 주법이 되게 비슷합니다. 이런 느낌입니다. 셋네 두 번째 주법은요 다음 세 번째 주법은요 제가 그냥 스스로 만든 겁니다 1번, 2번 주법만 쓰기 좀 싫으신 분들은요 이거 추가하시면 조금 느림이 다르실 겁니다 여런 느낌입니다 3, 4 요거 세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판 뮤트 주법을 이용하는 건데요 판 뮤트는 제가 많이 말씀드렸지만요 손을 내쉬면서 오른쪽 손날로 6개 줄을 다 막아보세요 소리가 어떻게 돼요? 뮤트가 되는 겁니다 그쵸? 소리가 안 나요 여기서 코드를뭘잡 봐도 소리가 안 납니다 제가 지금 핸드 싱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손잘 막아주시면서 오른쪽으로 이동할 거예요 그러면 소리가 갑자기 둥둥거린다? 둥둥거리죠? 이 둥둥거리는 소리를 팝 뮤트라고 합니다. 팝 뭐야? 손바닥 안쪽 뮤트 뭐야? 음소거 그래가지고 어, 여기 좀 브릿지 쪽을 막아주시면 둥둥거리 는 소리 들립니다. 그러면 왼손에 뭐 잡으시면 소리가 납니다. 요게 팝 뮤트인데요. 요거를 이용하실 겁니다. 자 생각하시고 알려드릴게요. 자 이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1, 2, 3, 1, 2, 3, 1, 2 그쵸? 1, 2, 3, 1, 2, 3, 1, 2인데요. 요거 보시면요. 은동그라미에 쳐주시면 되고, X에는 팝비트 쳐주시면 돼요. 그래서 1, 2, 3, 1, 2, 3, 1는뭘 외우시면 1에만 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 2, 3, 2, 3, 2, 2, 2. 그쵸? 그렇죠? 점점은 모양코드 바꾸라고. 그쵸? 그렇죠? 다서 한번 1, 2, 2, 3, 2, 3, 2,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G 잡아주고 6번주부터 치셔야 됩니다. 왜? G 코드는 6번주부터 잡았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두번 쳐주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마지막에 리코하면서 바꿔주고 디 코드로 바꿔주고 이마요 이런 식으로 가시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중요한 거는요, G 코드는 6번 을부터 치셔야 돼. 니다 들을. D 코드는 4번 줄부터 치시는 게 소리가 제일 뜨니다디 코드 잡아주고 6번 줄부터 이러면 소리가 더러워서 혼나요 누구한테 몰라요 그래가지고 짚고 잡아주시고 4번줄부터 그렇죠 e 마이너는 6번줄부터 치시면 되고요 C코드는 5번줄부터 치셔야 소리가 제일 이쁩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고요 우리 깨 뻗고 지 않고 또 어렵게 코드 잡으신 분들은요 첫 번째 B 잡으신 거에서만 5번줄 치시고 나머지 다 6번줄에서 치시면 됩니다 투뮤트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주법입니다 이해하셨죠 자두 번째 주법은 뭐냐면요 스트로크 치시는 건데 또 이거 주법 보실게요 자 보시면은 다운 다운 업 여기맨 마지막에 놓거 뭐예요? 코드 체인지 포인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OX 써놨는데요. O는 뭐예요? 치셔라! X는 뭐야? 손은 움직이는데 그냥 지나가랍니다. 그래서 OX로 말씀드리면, O, X, X, X, O, X, X, O, X, O, X, O, X, O, X, O, O, X, O, X, O, X, O, O, O, X, O, O, O, O, X,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놨어요. 왜? 다음 코드 바꾸려고 이렇게 치시는 게 2번 주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주법은요. 제가 손가락으로 뜨는 핑거링 연주를 보여드렸는데요. 요거는 패턴만 잘 아시면 됩니다. 제가 코드 옆에 가로 치고 써놓은 거 있어요. 요거 뭐라 그랬어? 요 로또 번호야? 로또 번호 알았으면 내가 했죠. 요거는 뭐냐면 요 오른쪽 치는 줄번호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쳐줄 건데 자 패턴 잘 보세요. 6번 줄과 3, 에 1번 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치면 6, 3, 2, 1, 2, 3 이렇게 칠 겁니다. 그래서 6, 3, 2, 1, 2, 3 1에서 좀 머물죠. 6, 3, 2, 1, 2, 3 이렇게. D코드는 뭐야? 4, 3, 2, 1, 2, 3. 그죠따따따따따따요런 느낌. 이마이로도 6, 3, 2, 1, 2, 3. C코드도 5, 3, 2, 1, 2, 3. 그래서 제가 가로치고 5, 3, 2, 6, 3, 1, 이렇게 써놨는데 이 패턴 파악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경우의 수세 가지 10초 들어 가기 졸라게 누르셔가지고 세 개를 마스터하신 다음에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깨포르 사용하지 않으신 분들은요, 아까 보여드렸지만 1번, 2번, 3번 축복 그대로 한 번씩만 보여드리고 영상 보여드릴게요. 셋, 네 1번! 6 4 4 2 3 4 6 4 3 2 3 4 6 4 3 2 3 4 6 4 3 2 6 4 3 2 3 4 6 4 3 2 3, 4. 이렇게 경울수 3번 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경울수 1번, 2번, 3번까지 치시는 거 한번 노래 틀고 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깨포를 사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4개 밖에 없으니까 깨포 안 꼬시는 분들은요. 알아서 대입하시면 될것 같아요. 바로 갑니다. 처음에 1번 쪽 별로다 하시는 분이요 1번 축복 치시면 돼요 이렇게. 네, 나는 다음은 3번 축복 좋았어 그러면은 이거 치시는 거예요 여기서 2번 보시시면은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끝나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 치시지 않치시는 여러분들이 정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경우의 수세 가지 가지고 우리 키드와이님의 이즈 깨치는 거 보여드렸습니다. 우리 깨프로 사용하지 않으면은 좀더 왕복과 조금이라도 더 유사할 겁니다. 그래서 하시다가 안 되시는 거라 궁금한 거 생기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 그러셨어.